온도는 그 좋아야지 오에 중화점에서 제일 높아서 나가 가보다 높아가 맞고그 음. 같은 부티에 수산화 칸이 세우고 과 염진을 각각으로 해서 좀 염진을 같다고 했는데 어음그그 네. 그살막 하려는 휴양 오신 게 있었는데 네 이제 종합점이 엑크 이 사신을 넣었을 때딱 종합점이 됐잖아요 네네네 네, 네. 그래서 <웃음> 그만큼 엑크 휴양 비율이 비가더 많아요